저는 사주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타로가 가끔 너무 강하게 메시주면은 지참 모든 것은 신비롭다 이런 생각만 들어요. 여기 보면은 그 세퍼트 종이 울타리 쪽에 이렇게 갇혀 있거든요. 울타리 에 갇혀 있고 앞에 요 조그만한 거 애기들은 토끼예요, 토끼. 토끼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고 이게 몇 마리 정도냐면 한어 일곱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 7마리 정도가 있고,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머지는 또 어떤 건지 좀 뒤집어 볼게요. 얘는 지금, 소울인데. 어, 얘 상처가 크네. 음, 일단, 처음 거가, 얘는 가족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고요. 소속감이 굉장히 목말라 있어요 그리고 상처가 큰데 여 보시면 좀 무서운 그림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육사하고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훈육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답답해요 뉴스에서는 뭐 철없는 사춘기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거 말고 뭐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뉴스에서 잠깐 언급 했던 거 제가 그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그 엄마 아빠가 그래서 엄마가 죽는 걸 봤다고 새로가 그게 렇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 카드에도 나와있어요 상처가 엄청 깊고 그리고 이 친구가 나올 때뭘 따라 나온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자기 멋대로 나오고 싶어 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아무래도 영적으로 보는 타로카드라서 그런가 잘보이실라나뭘 따라놨어요 뭘 봤어요 뭘 보고 따라놨고 그리고 이 친구는 동물이지만 신을 믿어요 오 신기하다 오 신을 믿어요 진짜 신을 믿고 뭐 이렇게 우리가 못 보는 것도 보고 그래요 상처는 아물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는 음, 말잘 들어요. 그 부분 말고는. 근데 다만,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누굴지는 모르겠는데, 잔소리쟁이라고 요아 그냥 우리 재미로 봅시다, 재미로. 괜히 또 심각하게 뭐이 사람 이상하게 본다 이러지 마시고. 저는 그냥 이거 그림 가지고 여러분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위로 좀 올라가 볼게요. 어 앞으로 잘 지냈죠. 맞아요. 네, 오이스터님. 질문이 너무 따뜻해요. 우와, 드드드. <웃음> 그렇죠? 네. 어? 또 누구시지? 엘라님. 네, 안녕하세요. 역시 이하님 누가 리딩하냐에 따라 타로 해석이 많이 달라지던데 따뜻한 질문에 따뜻한 리딩이에요. 여러분들이 따뜻해서 아마 카드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세로가 우리가 동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몸만 동물이지 어. 정신 수준이랄까요? 이게 굉장히 높아요. 정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높은 얼룩말이에요. 죄송해요. 사람이 아니라 얼룩말이에요. 얼룩말이지만 영적인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상처가 있어서 그렇지. 또말 잘못했다가 또 이상한데 또이 영상 퍼져 갈라. <웃음> 저 사람 이상해요. 이안이라고 하던데 되게 이상해요. 사입이에요. 이럴까봐. 음,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빅서클링 재미있네요 네 토토님 카드가 너무 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재미로 보면 돼요 새로야. 빨리 정착을 하거라. <웃음> 새로는 잘 지낼 거예요. 내년에 뭐 암컷하고 같이 지낼게할 거다 그렇게 나오던데 그것도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이 친구가 정말 그걸 원하면 사람들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오, 이 친구는 짝을 원하는 건 아닌데요. 짝을 원하진 않아요. 네. 하나 제가 더 뽑아볼게요. 이게 지금 바다에 있는 큰 강아지 카드가 나왔거든요. 넓은 곳으로 자기는 여행도 가고 싶어하고 자유를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아 엄마 아빠 그리워하는구나. 뜨리볼스 어, 먼저 간 식구들을 그리워해요. 암컷하고 같이 합사를 시키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다행히 내년이라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 친구는 혼자 있는 걸더 좋아해요. 물론 먼저 간 가족들을 그리워하곤 했지만 지금은 누구랑 같이 합사를 한다거나 누구가 꼭 있어야만 자신이 행복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냥 여기까지만 볼게요